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2주간의 자가 격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입국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여행 심리는 크게 위축이 되었고 많은 산업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중 항공, 관광업계는 거의 초토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국내 항공사의 같은 경우는 과도한 경쟁, 보잉 737맥세의 운항 중단, 유가 상승, 일본 여행 불매 등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결정타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가 모두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 관광업계 종사자, 지망생들뿐만 아니라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국민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마음을 놓고 여행을 다닐 수 있을지, 각 항공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의 전망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항공사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버티거나 망하거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항공사가 불황인 것은 아닙니다. 물건 운송을 위주로 하는 카고 항공사들은 요즘 때아닌 호황을 막고 있다고도 합니다.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는 대신 물건 배송량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일반 여객기들도 승객 대신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항공사와 공항 종사자들은 항공업계가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는 데약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관광수요는 이전만큼 회복될지 몰라도 출장업무 등 상용수요는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인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심리가 위축된 요즘 여러 항공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유치에 애쓰고 있습니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전은 코로나 검사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요 홍콩 캐세이퍼시픽은 모든 항공권에 대해 1년간 수수료 없이 무제한 스케줄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최대 항공사 에미리에이트 항공에서는 탑승객 중 코로나에 걸리면 최대 2억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항공기 중간 좌석을 비워두고 거리를 두어 착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요 앞으로는 좌석이 이런 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서비스가 축소될 것입니다 여러 항공사 비즈니스석의 식사가 밀박스로 교체되었으며 단거리 노선의 경우 비즈니스석임에도 불구하고 기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에 있어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잊고 살았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자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건강하지 않다면 경제, 건강, 사치, 심지어는 개인의 꿈과 성취까지 이런 게다 무슨 소용일까요? 코로나는 그동안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